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노리터 나란히 나란히 아기 돼지들이 소풍을 가요. 하양돼지, 검정돼지 하양돼지, 검정돼지 나란히, 나란히 소풍을 가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웃집 마당 빨래줄에 빨래가 널려 있어요. 바지, 티셔츠, 바지, 티셔츠 나란히, 나란히 널려 있어요. 따이따랑 숲속 우솔길을 지나가요. 작은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 나란히, 나란히 서 있어요. 나란히, 나란히.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어요. 하양연꽃, 분홍연꽃, 하양연꽃, 분홍연꽃. 나란히 나란히 피어있어요. 나란히 나란히 달팽이 가족도 소풍을 가요. 작은 달팽이 큰 달팽이 작은 달팽이 큰 달팽이 나란히 나란히 기어가요. 아라니 아라니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어요. 주먹밥, 김밥, 주먹밥, 김밥. 모두 모두 맛있어요. 와, 정말 맛있다. 아기 돼지들은 솔솔 졸음이 와요. 하양돼지, 검정돼지, 하양돼지, 검정돼지. 나란히 나란히 낮잠을 자요. 아, 졸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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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나란히 서 있어요. 나란히 나란히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어요. 하양 연꽃 분홍 연꽃 하양 연꽃 분홍 연꽃 나란히 나란히 피어 있어요. 달팽이, 나란 달팽이 가족도 소풍을 가요. 작은 달팽이, 큰 달팽이, 작은 달팽이, 큰 달팽이 나란히, 나란히 기어가요. 나란히, 나란히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어요. 주먹밥, 김밥, 주먹밥, 김밥. 모두 모두 맛있어요. 우와, 정말 와, 정말 맛있다. 맛있다! 아기 돼지들은 솔솔 졸음이 와요. 하양돼지, 검정돼지, 하양돼지, 검정돼지. 나란히, 나란히 낮잠을 자요. 아, 졸려! <웃음>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나란히 나란히 아기 돼지들이 소풍을 가요. 하양돼지 검정돼지 하양돼지 검정돼지 나란히 나란히 소풍을 가요. 둘 이웃집 마당 빨래줄에 빨래가 널려 있어요. 바지, 티셔츠, 바지, 티셔츠. 나란히 나란히 널려 있어요. 바지 나란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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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다 아기 돼지들은 솔솔 졸음이 와요. 하양돼지 검정돼지 하양돼지 검정돼지 나란히 나란히 낮잠을 자요. 들의 책 빨간 사자 나란히 나란히 아기 돼지들이 소풍을 가요 하양 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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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돼지, 검정돼지, 하양돼지, 검정돼지. 나란히, 나란히, 낮잠을 자요. 아이, 졸려. <웃음>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나란히 나란히 아기 돼지들이 소풍을 가요. 하양돼지 검정돼지 하양돼지 검정돼지 나란히 나란히 소풍을 가요. 이웃집 마당 빨래줄에 빨래가 널려 있어요. 바지 티셔츠, 바지 티셔츠. 나란히 나란히 널려 있어요. 따라오니, 따라오니. 숲속 우솔길을 지나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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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맛있다. 아기 돼지들은 솔솔 졸음이 와요. 하양돼지 검정돼지 하양돼지 검정돼지 나란히 나란히 낮잠을 자요. 아이 줄 저...